안녕하세요 사랑받는자 동해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그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들 가운데서 제가 고향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집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산 중턱에 있었고 저희 집 옆으로 해서 산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는데요 그 집은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아버님이 같이 둘이서만 지은 집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블록이라는 직사각형의 큰 진흙과 벼집을 이렇게 썰어서 블록 만들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들었는데요 거기가 제가 태어난 집이고 정말 시골이에 완전 시골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고모 세명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고 북한에서는 워낙 남마를 선호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난 거죠 아들이고 손자고, 또, 한 명이 위에 먼저 있었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랑을 받았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온 가족이 저를 계속 안고 다녔대요. 서로 서로 안으려고 이제 경쟁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모유수유를 할때 빼고는 안아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워낙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정말 땅을 디뎌 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안겨만 다녔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허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하나의 애정표현이고 심지어는 저희 고모를 좋아하는 삼촌들이 계속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장작을 패주거나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저를 안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고향집에 부모님이 원래 만드신 집에서 살고 있고 저랑 같이 살고 있었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덕 아래 다른 곳에서 사셨는지 그때 잠깐 계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계셨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 나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아무 인기척도 없고 뭐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분이 지금 문을 열어보니까 탄내가 엄청 심하게 났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제 석탄으로 이제 구멍탄을 해가지고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저의 부모님이랑 저랑 여동생이랑 꺼낼 생각은 안 하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내려가서 알렸대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 언덕을 이렇게 막 올라가셨대요. 이제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쫓아서 뛰어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웃음> 저만 이렇게 안고 막 뛰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올라와서 보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그 소녀는 방 안에 그냥 있어서 이웃집 사람들이랑 같이 꺼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셔, 해주셨고. 어릴 저 고향 집, 그 고향 마을, 그리고 주변의 풍경들. 산과 길과 그리고 거기에서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놀던 것들이랑 다 기억 다 생생하고 기억이 나네요 너무 두서없이 어릴 적 어,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음에는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벗어나서 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 이주의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무대포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들 거기에서 또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